기형은 저기 에 신경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피곤함에 눈 그것들을 이렇게 도울 경고난 눈을 좀더 그래서 이거는 눈을 그냥 강하게 하어서 눈을 먼저 눈썹을 눈썹을 이거 이렇게 눈썹만 눈썹이 자, 그다음 이제 동자를려 또일대1로하는아 아무리 표정뭐 그런 식으로 해허업중요용하는대생각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제가 왔다갔다해야되는상로이있나나 사이기 시작만일 1대1로 5분씩 증시간이 있는 뭐 그런게 이제 다르사람니다화이 因为啥这 Oh, oh, oh, oh,